아, 이제 절반을 다이아를 만나네. 아, 제발요, 시발 제발 이번 판이 지해 주세요. 제발제발 제발, 제발. 배 갖죠. 배 갖죠. 리 어, 내특기야 b <웃음> 리리 아, <웃음> 들었어. 아, 니다 미쳤나? 이 미쳤나이 소라이 새끼가 진짜. 아 뭐야? 와 진짜 극한의 극한의 힐도 필이었다. 방금 진짜 아 진짜 좀비한테 그만좀 주고. 아나 그거 없는데, 나이스, 한대. 아직 뒤에있어 뒤에있다 저 개피 완전 개피 뒤에 둠핀이 도는것만 조심 아 이제 한조다 쟤네 방벽개기 일였나보다 아, 쭉 빼야돼 쭉, 쭉, 쭉, 쭉 빼야돼 그 위로 뭐 돌았거든? 뒤에, 뒤에 뒤에 돼지 되지. 돼지. 살찌뒤 돌았어. 하나 필. 에 완전히 회복시켰다. 지 아직 있어? 야, 이거 냉동 돼지고기 만들자 이거. 야, 죽으면 아 괜찮아. 내다 음? 응? 겐지가 있네? 오겨피게뭐 개피야? 리타 오리타, 오리리타리 오리타, 오리타, 오리타, 오리타, 리리타 오리타, 오리타, 오리타, 오 안에 안에 타오리 안에 안에. 어, 어, 너무 살이 만데 우리 탱 하나 없어? 아니 살이 만데 너무 나대만데. 살려야 돼. 맥크리 2층 올라간다. 맥크리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간다. 맥크리 뒤에 있어. 나이스. 여기 위에 2층에 하나 있거든. Thank you. 고야 여기 뒤에 호 t 있어! o 리사 g o i n 호 t 화물 화물 화물 쪽에 호 g 있어 g 뽕이 m going 살렸어 일단 살렸어. 바스 바스 바스 개피야. 바스 <놀람> 쌉개피 나이스. 야 오늘 오리사 오늘 오리사 캐요. 나이스. 나이스. 또 왔어 또 왔어. 트레 나왔어 시발. 트레 여캠 빠지고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햄찌. 나이스. 없는데? 어. 바이. 어, 상대 입지. 아, 이거 진짜 잘했다. 우와! 이거 몇 점, 몇점 나오는지 보고 가자. 진짜. 딜러가 잘 해줬네. 그래, 여기 성광 진짜 좋았다. 와, 그럼 나도 자축. 내가 금이 몇 갠데? 야, 이거는 이거 다이아줘야 된다. 지 2,999점 1억이만 해봐. 제 박정환, 다 진짜 빡종한다, 씨 말, 진짜 제발. 야, 22점이잖아, 22점이잖아. 줄 줄만 하지 않냐? 이야~~ 헤바! 24점 올랐어! 이 야! 아짜 응. 음. 어제는 그냥 물 같.. 아 잠깐만 이거 뭐야? 어? 어? 아니 이거 어떤 새끼가 깨물었어 이거? <웃음> 아니 이놈 돼지 새끼 이거. 아니 이걸 언제 깨물었지? 어제 정리하면서 이거 바닥에 놨는데 이거 우리 고양이 가 깨물었나 봐. 이거 이빨 자국 보여 지금.